그냥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고 지금 괜찮은데 저 이런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상당, 상당히 좋아하죠 여러분들 제 취향 알죠 요거 요거 이거 뭔지 알죠 야, 그래서 지금 내는 106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패턴은 어,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뚫고 가는 거죠 그럼 타겟을 한 160원으로 잡아볼 수 있어 160원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채널 하단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전략인데 이거 크립트매니저를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볼까요 이거 앞비트에 마침 돈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 예자 네. 지금 크립트매니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 냄, 냄 사고 싶어. 올라갈 것 같아. 어, 거미줄매수 한번 받아보자. 거미줄매수는 지금 가격에서 딱 받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일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분할로 평당가를 분할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매수로 한번 받아볼게. 나는 냄살 거야. 거미줄 시작 가격 여기가 얼마야? 110원에서 한 106원으로 받아보면 되는데 지금 108원이죠. 108원에서 105원 매수할 금액 한 200만원 사지 뭐. 자 그래서 같은 물량이나 밑으로 가냐 이건데 밑으로 갈수록 여기에서, 여기에서 비중이 밑으로 갈수록 하면은 여기에서 평단이 더 낮아지겠죠. 같은 물량이면은 평단이 중간 정도로 맞춰지고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같은 물량 한 15회 손절가는 어, 한 103원, 102원. 이후, 이후에 이제 어떻게 어, 어떻게 팔 거냐인데 일단 타겟을 제가 여기서 잡으면 한 160원으로 보고 있었죠. 이거 지금 크립토매니저로 지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여러분들 그거래소 들어가 가지고 단타 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그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으로 지금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을 한 176원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170원 이렇게 잡아, 잡아볼게요 타겟을 자, 그러면은 거미줄 매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거미줄 시작가는 뭔 소리냐 이제 얘는 분할 매도예요 분할 매도 이렇게 여기를 뚫고 가면은 여기서 분할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매도를 이거 손으로 못하지? 손으로 못하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자, 그리프트 매니저는 바로 그냥 알아서 설정을 해주면 돼. 그래서 한 130원부터 130원부터 한 100, 165원까지 거미줄매도 분할해서 한 10회 분할매도 예저 트레이딩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 트럼프 하이 트럼프 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문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어, 제가 했,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크립토매이저 무료 버전 다운 받으신 다음에 저처럼 그냥 가격 넣고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넣으면 돼요 그럼 얘가 밑으로 가면은요 여기서 손절 쳐주고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분할 매도 해줘요 난이 안 차트 안받도 되다 주고 쉽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크립토매니저 링크 보시고 무료 버전 설치하세요 텔레그램만 있으면 됩니다 네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쭉 훑고 어, 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